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터러입니다. 네, 저의 이큰타로를 갖다가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특히 남성 여러분들 왜냐면 구독자가 90%가 여자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뽑을 때 여성 위주로 나오는 건 맞아요. 어. 근데 그 남성분들이 이거 볼 때는 내가 여자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듣다 보면 내가 여자다 라고 하고 듣다 보면 또 카드가 바뀌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은 남성이어도, 어, 음의 음기가 강한 사람, 아니면은, 그, 음양이라 그러잖아요. 그, 내 사주팔자에, 음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여성으로도 나올 수 있고, 여자여도, 양, 양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남자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빠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듣다 보면 알잖아. 이게 내 얘기인지 아닌지.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뽑잖아요 뽑는, 뽑는 쪽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고 <웃음> 이제 이게 솔직히 우리가 인생에 뭐가 있어? 어, 돈 아니면 어, 건강 아니면 연애잖아요 그쵸? 근데 솔직히 어, 우리가 건강은 실제 병원에 있으면 이거 보나요? 병원에서도 볼까? 어, 볼 수도 있겠구나 암튼 <웃음> 도나님은 연애잖아. 아, 다 뻔한 거예요. 어,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어, 사랑과 전쟁이지, 한마디로? 음,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사랑과 전쟁이냐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오늘은 뭔가요? 우리 추억의 그 사람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요? 라고 하면, 나 아니면 한각에 빠져 죽겠다던 사람. 음, 잘 살고 있을까요? 음. 그땐 그랬지. 뭐, 한강까지 아니어도 너 아니면 못 살겠다는 사람 한 번쯤은 있잖아요. 어, 얼마 전에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그 사람이요? 어.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네,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나 아니면 한강물에 퐁당 빠져 죽겠다던 사람 음, 잘 살고 있나?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아니면 한강분에 퐁당 빠져 죽겠다는 사람 오해, 오라?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웃음> 어... 카드상으로는 진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과연 그럴까요?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요 잘잘 음, 잘 살고 있는 건 맞긴 맞아요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사회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건 맞는 것같아 나름 나름 나름 음, 그러나 이게 어디 한번 뽑아 봅시다 음. 그, 누구나 다한 번쯤은, 어,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어, 그게 다 사랑 아닙니까? 어, 우리가요, 어떻게 인, 어, 인생을 갖다가 딱 놓고 보면은 다 사랑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갈고 하고, 젊어서는, 어, 내 연인의 사랑을 갈구하고, 늙어서는 또 누구의 사랑을 갈구해요. 그쵸. 자식들의 관심, 그것도 사랑이잖아. 그걸 갈, 어, 그것도, 그니까, 인생은요, 사랑이 빠지면 없는 것 같아. 어, 인생 뭐, 뭐, 뭐 있겠습니까? 어. 자, 어디 보아요, 1번 카드. 이 사람은요, 어, 한강물에 빠져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음, 잘 살, 음. 나름 어, 뭐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갖다가 어, 이행하는 부분에서 나름 어. 인정도 받고 음, 괜찮았던 게 아닌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딱한 가지 뭐 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거는 있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 사람 그 갑자기 그게 생각났네 여러분 그 스머프 저거 알아요 스머프? 어, 스머프에서 투덜이 있잖아요 이 사람 약간 투덜투덜 되나요? 어, 투덜이 느낌이 난다 라는 거예요 어, 투덜이 느낌이 나서 이게 뭘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누군가를 바로 사귄 느낌은 안나요 주변에서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랬을 것 같아 음. 한국사람들은 그런거 있잖아. 오지랖? 음, 그런거 기때문에 아유 그렇게 혼자 있지 말고 어, 이사람 어때? 뭐 사진 갖다 대밀고 또뭐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어,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네? 하면서 오뭐 관심 있는 거야? 하면서 휴. 아니 응, 주변에서 그냥 응, 막 이렇게 나는 관심도 없는데 뭐 새로 시작해보라는 둥뭐 언제까지 그룩하고 있을 거냐는 둥막 이러는 게 아닌가. 음이 응. 사람이 여러번하고 헤어지고 나서 한강에 빠지진 않았어요. 한강물이 찼나? 아무튼. 어, 뭐, 나름 그래도 주변 자기 일 잘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어, 그러지 말고, 어, 이제는 자네도 어, 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주변에서 어떤 대시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 그러나 뭐, 별로, 음, 별로 뭐, 뭐, 딱히, 음, 그냥, 그냥 이 사람도 그냥 거절을 못 하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람은 그 사회의 동물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뭐다 거절 못 하. 한동안은 거절을 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자꾸 뭘 어떻게 어떻게 소개시켜 준다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그냥 음, 소개시켜 주는 사람 그 생각 해 가지고 그냥 그, 뭐지, 선 같은 거, 뭐, 소개팅, 뭐, 이런 거 같다가 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썩 내키진 않아. 투덜투덜투덜투덜. 투덜, 투덜, 투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응.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응, 그러면 여러분은 그동안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일 잘하고서, 여러분 그, 생활을 잘 꾸려 나가는 것 같아요. 다소 어려 외롭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묵묵히 여러분 뭐 마음이야 뭐 마음 속까지야 모르겠어요. 이제 외관상 볼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잘 생활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보인다라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 사람만다 알잖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 내가 손 놓고 있으면 뭐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일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봐. 근데 좀 외롭긴 하겄다 싶네. 음. 그리고 이 사람은요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도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은 일 하고 있는지는 잘된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그냥 그 인사 치료로 그냥 뭐 소개받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뭐 마음에 들어 하고 그런 건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음, 뭐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음자어 저기 뭐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뭐 근데 그게 딱 해야 될 때가 온게 아니라 이제 다가오고 있다 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음, 그날이 언제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음, 장애는 방해물은 참 많다 이 사람하고 왜 헤어진 거예요 음, 딱 카드를 보니까 뭐 딱히 그렇게 바람기가 있어 보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바람기는 있어 보이지 않고, 음,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음, 여러분은 그냥 고요하다? 음, 고요하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뭔가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 느낌? 음, 자꾸 앞으로, 앞으로 이제 마음 같아서 막 빨리빨리 성큼성큼 성큼성큼 성큼 성큼 가고 싶은데 일이 자기가 뜻, 뜻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이 그렇잖아. 어. 저기 막 뭔가 마음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나가지 않고 일에 막힘이 자꾸 많다라고 봐.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늘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갖다가 어, 하,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어, 그리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직은. 아직은 어, 내가 주변 사람의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어, 이게 달도 참은 기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 이 사람이 어, 이 카드에서 비춰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것 같기는 같은데 어, 하는데 왜 연락이 없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하기 싫어서 안 한다라기보다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막힘이 되게 많다. 어. 뭐 생각을 하더라도 안부한 번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뭐 안부만 물어서될 일은 아니잖아 어떻게 살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하는데 자기가 딱히 명함을 갖다가 내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은 벗어났, 벗어났다 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생활이 그렇게 낮았냐 그건 아니, 아니지 싶어요 음뭐 이게 지금 보니까 어맞아 그냥 지금 이 사, 람은요이 생활이요,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냐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 꿈과 희망을 향해서, 이 사람이 다, 나아가는데, 어, 나아가는데, 그런 거 있어요. 나를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정작, 내가 원하는 걸 도와줘야지 도움 아닌가요? 쓸데없는 걸 갖다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발이 꼬이는 거 아닌가? 어. 이 사람, 막 이렇게, 거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싶어. 음. 거절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겠다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매사에 막힘이 많고, 여적그룩하고 있다라고 봐. 음, 여적그룩하고 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이, 이 답답한 거는 여러분인 것 같네 음, 혹시 여러분 이 사람하고 연락이 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 사람의 근황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 근데 왜이 사람 이 사,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물어부터 입은 상처 때문에, 아직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어,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 여러분이를 갖다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안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지. 안까지는 아니다 싶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음. 뭐, 여기, 이게 딱히, 이렇게 보이는 거는요, 어, 보이는 거는, 그래, 어, 이 사람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 아닌가? 음.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고 무엇 어,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는 딱히 나오지는 않아요. 딱히 나오지는 않,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근황을 보는 거자. 잘 살고 있나잖아요. 잘 살고 있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헤어진 이유까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음, 근데 잘 살고 있나라고 말했을 적에 보면은 야... 힘들게 어 힘들게 힘들 벅차게 산어 힘들게라기보다 벅차게 산다 어 벅차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이 사람이 어 근데 벅차게 살지만 자기가 뭐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어떠한 목표는 있는 것 같아요 목표는 있고 이 사람 나름대로 그 목표가 어, 그래도좀 긍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느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이건 이 사람 생각이겠지? 음 어디 봅시다. 만약에 이게 연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연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한 번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음, 꼭,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번쯤은 보고 싶은 마, 생각은 있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근데, 그게, 어,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해요? 라고 한다면은요, 아직은 이 사람이 준비가 덜 됐어요. 무슨 준비냐라고 하면은, 아까도 그랬잖아.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데, 마킹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한 발짝씩 계속 나간다. 지금 손이 보여 제손좀 봐봐요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좀 무겁죠 이렇게 한발한발한발한발 한 발, 한발한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어. 이이 사람 그래도 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네 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어, 그렇게 한발한발 한발 나가는 상황에 이 사람이 어, 있는 게 아닌가. 어. 이 사람도요 그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쉽게는 오지 못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도 알아요 뭘 아냐라고 하면 여러분하고의 사이 관계에서 어, 상처라는 것을 갖다 안다라는 거지 누가 어떻게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번쯤은 보고 싶. 여러분의 얼굴을 갖다가 한 번쯤은 보고 싶다라고 이 사람도 생각은 해요, 막연하게. 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간 한 번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한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은 모르겠어.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그래도 얼굴은 한 번,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연인이었을 거요 경우야. 근데 어떠한 연인이라도 레벨이 있잖아. 그냥 연인 관계였던가. 아니면, 너랑 나랑 우리 언제쯤 결혼하자라고 결혼 말이 났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하고 동거를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해도 또 레벨이 있어. 아이가 있거나. 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이게 제네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건 맞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딱, 공통된 한 가지. 언젠가는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싶다. 꼭 재회가 아니더라도 잘 있냐 안부 정도는 물어보고 싶다. 왜 그러냐라면 그걸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은 이게 사랑의, 이, 트리소드는 전형적으로 사랑의 배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나오는 카드에서 보면 이 사람이 바람기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근데 여러분 카드에서는 사랑의 배신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런 걸로 봐서 오늘의 주제가 잘 살고 있나라고 했 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의 어떻게 헤어진 그 내용보다는 이 사람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나가 그게 나온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어, 선생님 저그 바람 폈어요 이렇게 토다는 어, 이게 토단게라 댓글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어, 어떻게 사나이니까. 음. 이 사람은 요 여러분한테 한 번쯤은 오고 싶어해요. 한 번쯤은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한 번쯤은 얼굴을 묻고 싶어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오지 않는 이유는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거예요. 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는 거라는 거지. 어. 근데 이 사람은요, 계속 마음은 그렇게 들어. 언젠가 한번은. 이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을 생각하, 어, 뭐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클 수가 있어요. 음. 그게 연인이든지, 아니면, 미래를 약속했던 사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었던 사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던 사이라든지 암튼 그게 어떤 사이든 그게 상관없이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급하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요. 음 맞아. 어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왜왜왜 왜, 왜 갑자기 느낌이 이러지? 왜요?라고 하면, 어 느낌이 좀 음, 음 약간 느낌이 아그 어, 옛날에 박신양하고 그 저기 막 최진실 나왔던 그게 제목이 그 무슨 영화 있잖아요. 박신양이 머리 이렇게 뭐 암인가 이렇게 갖고뭐 박신양이 죽어갔던가 최진실이 죽어갔던가 하여간 그 영화 있어요 근데 제목에 갑자기 기억이 안나 조금 그 느낌이 난다 아뭐이 사람이 암인가요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몸이 조금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많은몸 상태가 조금 안좋은게 안 아닌가 그런거 같아요 음. 뭐 단은 아니고 단은 아니고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요 지금 아까도 그랬잖아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어, 우리가 그그 그 무릎까지 쌓 쌓인 눈밭을 걸어갈 때 팍팍 팍팍 못 걸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발걸음이 그래 한발한 한 발이 다 장애물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도 어. 주저앉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않지 않은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다 인내한다. 인내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음 한 번쯤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쩌면 그거 갖다가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음.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카드에서는요. 맞아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하고요. 한 번쯤은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해요. 음 음, 진짜로. 이이 이 카드에서는요. 이 사람의 바람기가 보이지 않아. 음, 바람기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 카드에서 에, 트리소드가 나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이 어, 이거는 이 사람의 근황을 갖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헤어진 이유까지는 안 보여요. 음, 그러나 헤어진 그 날서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은 그냥 꾸준히 노력해왔고 언젠가는 여러분하고 한 번쯤은 얼굴을 보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다 갖고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게 이 사람의 에너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식스, 식스 펜타클이 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음, 두 번. 이나 나왔고 그거 갖다 인내하고 간다라는 게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썬 그, 그, 그 카드가 두 개씩 나오고 그거 갖다 계속 희망하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사람하고 저기 말 사겼을 적에 상처를 받고 사겼다라고 하면은요 상처를 받았다 사겼을 당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들 이 사람하고의 받은 상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이만큼 올 때까지 설마 사랑의 상처가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러한 사랑의 상처 때문에 이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왜 그러냐면 이 사람 카드에선 바람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의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다라고 나와 사랑의 배신을 받은 상처가 있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이 상처는 이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샘자한테서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올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암튼. 음 상황이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음. 이 카드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고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싶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아니면 한강 물에 그냥 퐁당 꽉깎다 그냥 빠져 죽겠다던 그 사람 아잘 살고 있나 잘산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어. 그냥 너 없으면 죽겠다던 사람들 죽은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웃음> 네나 옛날에 나 때문에 상사병 걸린 오빠가 하나 있었어 나 아니면 죽겠다고 막 자살한다고 소동 벌려져 있었거든요 뭐, 선생님 자랑이세요 라고 막. 하이, 누구나 다한 번쯤은 그런 사연이 있지 않나 잘 살고 있더라니 응. 음, 아주 깨가, 깨가 쏟아지게 배신감 느꼈어 <웃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잘 살고 있는 거 알아요 어, 참 희한해 아이러니 아이러니 자, 이 사람은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뭐지요? 이게 뭘까요? 오, 이 사람 적은 것 같아. 어. 뭐, 뭐냐고요? 어, 조금, 어, 돈을 조금 많이 말아, 말아 잡썼나? 잡술 게 없어서 말아 잡썼나? 그런 것 같은데. 돈 말아 잡, 돈 말아 잡은것 같아. 예, 네, 저기 막 뭐, 아주 그냥 그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뭐뭐뭐 어, 뭐, 뭐 헤어지고 나서 뭐슬펐는지안 슬픈지 모르겠어. 지금 잘 살고 있나라니까. 아주 그냥 야심차게 뭔걸 갖다가 했는데 어, 그것도 미쳐는이 만큼 가지고 야심차게 한 거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주변에 누가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오빠 달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야심차게 촥촥 촥 했는데 음, 제대로 안된 느낌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디서 구박 맞고 구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삐져가지고, 음. <웃음> 삐져가지고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아니면은. 아 내가 옛날엔 이랬었는데 어, 내가 옛날엔 이랬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뭐왜 그러냐 그게 어디서 나와요 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정석으로 봅시다 정석으로 야심차게 뭔가를 갖다 준비했는데 돈은 딸랑, 이만큼? 그렇지만 누가, 누가 돈을 갖다 많이 갖고 있었네? 이 사람의 드, 힘을 갖다 등을 얻고서, 그냥, 그, 메이비우스의 그 왕관을 갖다 입에다 두르고, 그냥, 뭐, 아, 에다 두르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 두르고, 샤샤샤 했지만, 이거 뭐예요? 어. 이, 저기, 막, 왕이 컵을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 감정대로 했기 때문에 날라갔다니까. 아, 옛날이요. 어, 여기, 텐, 텐, 텐 나왔잖아요. 아이고 부질없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다라는 거지. 그냥 어 그냥 나온 대로 푸은 거예요. 어 <웃음> 선생님 진짠가요?라고 하면 아예 그냥 일단은 이렇게 풀어놓고서 이제 보조 카드 뽑아봐야지. 이게 정말 다 맞겠습니까? 여기 또 뭔가 달리겠지. 음. 그렇지만, 이렇게 또한번 또, 이렇게 쫙 하고서 또 이렇게 설명 들으면 또, 오, 고개 또 그렇게 풀려나가는구만. 하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디 봅시다. 잘 살고 있는지. 처음, 저, 마, 야, 이 사람은 저건 것 같다. 뭐, 뭐, 뭐가 있냐면, 7.8기,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저기, 막 그, 그 그거 있잖아요 의지의 한국인 어 그런 것처럼 그뭐뭐더 이상 내가 뭐할게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뭐.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이 일어나라. 그 옛날에 개두구리 소년 왕놀이에서 나온 것처럼, 음, 여덟 번째 일어나면 된다라는 불굴의 의지로 갔다 사는 사람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더 이상 이 사람이 뭐, 저기, 뭐야, 뭐, 뭐할 것,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더할 것도 없는데, 어. 그래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라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온 것 같아요. 어, 내가 그래도 사나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어쩌면, 이, 이, 지금, 이 말이, 그, 이, 지금, 이, 이거 전일 수도 있어. 이, 지금, 이거는 지금, 책이라고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고, 이게 한 권이잖아요. 이한 권의 스토리가 보조 카드에서 나오는 거지.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하고 더 이상 내가 뭐할게 없다. 어, 더 이상 뭐. 어. 뭐 주고받을 얘기도 없고 못하고 더 이상은 너하고 D n d 나의 노력 나의 노력은 T n d 라라고 생각하고서 했지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뭐 좌절하고 슬프고 슬럼프고 이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어 7.8기 하고 일어나서 그냥 딱 자기가 또 또 마음도 겁나 빨리 먹네? 마음 먹자마자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뭘한 느낌이다라는 거지. 음, 성격 강해요. 어, 성격 강해. 근데 성격만 강하고 자, 그, 저거는 없는 것 같아. 뭐가 없냐라고 하면은 자, 어, 성격만 강하지 어떠한 분석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그냥 자기 필에 꽂혀서 움직인다 그래야 되나? 어떤 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갖다 작성해서 뭔가를 분석해서 딱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할수 있어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그냥 칼을 뽑아 드는 그런 음, 그런 성격이라는 거지. 음아튼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왜긴 왜겠어요. 홍홍시 음,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 그런 거지. 암무튼그 음, 성격이 그렇다라고 봐요. 어, 그이 사람이 그래도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뭐 좌절하고 그런 건 없었지 싶어요. 음, 나름 자기가 또 계획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냥 뒤를 안 돌아본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면 은 누가 바로 생긴 것 같아요. 어, 누가 바로 생겼다라고 봐. 그래서 그사람 하고, 어, 얘기가 잘 돼서 그 사람 덕분에 그래도 한동안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았겠는가? 어, 열심히 금전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봐요. 음, 그게 이 사람인 것 같아. 누군가가, 어, 서포트를 해준 느낌이 나. 음, 왜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그만, 그만큼의 자본금은 없었어요. 음. 그런데 이게, 음, 열심히 하다가 이게 또안된 느낌이 나는데, 왜요?라고 하면은 음, 아, 어, 그, 그, 저기, 뭐, 이 사람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그 뭐지, 그 열정만 갖고 뛰어들은 느낌. 음.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어. 그리고 서포트를 해준다고 해서 뭐 얼마나 대단히 해줬겠어 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한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게 서포트가 과연 있었을까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정지된 느낌 정지되, 정지되고 음 중단된 느낌이 들어요. 어, 왜 중단됐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해주겠다 하고서 안 해줬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래도 뭐,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 일이 중단된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뭐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준비 과정이 너무 없고 의욕만 갖고서 사람 말만 믿고 뛰어든 느낌이 들어요. 팔랑귀야 이 사람?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갖고서 어 자자본금 부족에 뭐에 뭐 어, 저기 해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기밥한 것 같은데 어 그냥 내려놨어요 흐지부지 흐지부지 내려놓고 그것도 하나가 나가리가 되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뭘 하나 라도 꾸준하게 못해 그니까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뭔가 일이 하나 주어졌어 뭔가 일이 하나 딱 딱 생겼어. 그러 그래, 이거야. 어, 내가 말했던 게 바로 이거야. 그래, 난 이거 할 거야. 그래, 아자, 가자 하다가, 조금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아, 이거, 이거, 생각처럼 그렇게 뭐 돈이 되는 것같지는 않은데? 아,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 그러니까, 아, 이거 하지 말자. 또휙 집어치고, 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뭐 지문하게 하지 않아. 지문하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뭐 어떠한 그 제안이나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제안을 하고서 이 말을 맞추고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의기투합을 했지만 어 그것이 마음뿐이다라는 말뿐이다라는 거죠 말뿐이고 실질적으로 금전이 투입되지는 않았어요 왜 금전이 투입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 뭐지 그 뭐지 빈수레였다라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거 같다가 상대방이 아른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에 확 스탑이 돼버렸네. 음. 스탑이 돼버리고 그냥 일이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 사람과 관계도 끝났어요 어. 연인관계로 갈 뻔하다가 끝났어요 연인관계라도못 갔지 어. 못가 그냥 끝나버렸다 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또 뒤끝은 또 나름 있네 뒤끝은 어, 있어가지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했는데 뒤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막 용두사미 식이기 때문에 뭘뭐 두고 보자 한다고 해도 뭐뭐 뭐 크게 뭐 달라질 거 있나 음, 달라질 거 없다라고 봐왜 그러냐 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지 나갈 거는 많고 어, 나갈 거는 많고 당장 돈은 없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음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우리 드라마 봐도 그런 사람 있잖아 아 아버지 내가 어 밀어만 좀 할게 막 하면서 막 저기 했다가 며칠 못 가고 아, 아버지 이거, 이거 아니야 어, 아버지 가거 아니야 우리 저거 한번 얼려보자 내가 저거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 아, 아 맞아 저게 은 나야 내 거야 어 가자 으 어, 하다가 또 2, 3일 지나니까 아 아빠 내가 그럼 알아봤더니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하나 해가지고 제대로 된 뭐가 나오질 않다고 맨날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음. 그러다가 보니까 그뭐 내야 될 거는 많고. 이게 나이가 어릴 때는 어리니까 그렇다 쳐도 만약에 이게 나이가 많으면 진짜 곤란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그싸나이가 가오가 있지. 어, 저 어디 저어 저기 뭐 편의점 가 가지고 어, 바코도찍 찍고서 손님 1500원 되겠습니다. 이건 또 주고도 못하겠지.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생각이 난다. 어.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면, 아, 옛날이요. 어. 그래도, 그래도 기는 안 죽었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은 기 죽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 또 어딘가 가서 무엇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겠다. 돈도 없잖아. 맨날 계획만 하고. 어휴. 이 사람은요, 철나기는 글렀지 싶다. 어.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살아요. 어, 뭐 어떻게 사냐고 라 하면 은 음, 음, 어쩌면 어쩌면 음, 어쩌면 이 여자한테 다시 갈 수도 있고 다시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면 어, 저기 뭐 구워 삼는 거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 남발하면서 어,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문서가 있다라고 봐요. 그게 무슨 문서냐라고 하면은, 뭐, 돈 문서일 수도 있고, 땅 문서일 수도 있고, 집 문서일 수도 있고, 그게 혹시 여러분이에요? 어, 그럴 수도 있고, 응, 어, 아닐 수도 있고, 선생님 <웃음> <웃음> 무슨 말이 그래요? 라고 하면은, 여기, 이게, 이, 그 흐름상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잘했냐라는 거잖아요. 음, 근데 딱히 여러분이라고 직역은 하진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 라고 봐요. 누군가가 있는데 어, 이 사람의 속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냄새는 난다. 어, 무슨 냄새가 나냐 라고 하면은 돈 냄새가 난다. 어, 돈 냄새가 나니까 어, 저 사람을 갖다가 구워 삶아 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도 쉽지 않을걸요. 어, 쉽지 않아.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가 음, 그뭐 뛰어나고 나 같은 어 인재를 갖다 말이야 못 알아보고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이 음. 이 사람은 막해 그 체계적이거나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은 듯 싶어 음.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 어 어떡하지? 미치겠다 진짜. <웃음> 어쩌면 이렇게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요 처음에는 좀 말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아싸 아, 막 이러니까 오, 어, 그런가 했다가 조금 지나면 에이 아니야 이러는 것 같아 사람들이 에 아니야 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만 많고 계획만 많고 이루는 게 하나도 없 이루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 안 해. 그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기회를 봐요. 어떻하든 한 한탕 해, 한탕. 어떻하든 한탕 해야겠다. 근데 자꾸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잖아. 꼭 내야 되는 것이 있고 꼭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그좀 침착하게 앉아서 뭔가를 갖다 계획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방방방방 뜨다 보니까 방방방방 뜨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면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는 걸 그걸 깨닫고서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자기 성찰을 하고 뭐 고쳐나가고 밑바닥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인재를 못 알아봐. 일 어, 비려먹을 세상. 이대한민국에서 말이야 어? 어떻게 어? 그어저기 뭐야. 아직까지도 어? 족보 따지고 앉아있고 나같은 인재를 못, 못 알아보고서 말이야 맨날 이렇게 하고 투덜투덜투덜투덜 거린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안 돼요 음, 그래서 안 된다 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기만 해봐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가지도 못하지 않겠나 음, 생각은 한다라고 해요 생각은 해 생각, 뭐 어,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러분한테 가면 맞아 죽을까봐 못 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 어, 저기, 만 어. 아주 그냥, 소금을 갖다 그냥 한 바퀴스 갖다 꺼져준다. 소금도 아깝지 않나요? 소금도 요즘에 비싸던데. 음. 암튼,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쩌면은 이 사람 성격에 가, 여러분한테 연락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있을 수도 있지만, 어, 그런 거지. 아, 인재를 못 알아봐, 인재를. 안 되겠다. 내가 시, 진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어떻게 안 될까?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도 그랬잖아. 내벌 기밥이라고. 내벌.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응. 음, 철들려면 멀었어. 아주 멀었어. 이 사람은 도박도 할것 같아 음, 뭐 도박이 별건가 어. 요즘은 게임으로도 하잖아요 바다 음.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이게 하는 이게 행동으로 봐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안 받아주지 싶어 음, 안 받아주지 음. 자 어디 봅시다 맞아요 음. 이 사람은요 음. 어떠한 그 뭐지? 음. 부질없다. 어. 부질없다. 다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도 안될 것이고 여러분하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얼딱구나. 서방님 왜 이제 오셨어요? 버선불로 맞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응. 어, 어딜 가도 뭐다 비슷한 게 아닌가. 즉 집에서도 아이놈 야야너 야,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만 너그 소리 한 번만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럴 수도 있어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뭐 딱히 뭐 어디 가서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닌데 뭘 해주면 지문 하게 하지를 않고 응. 그냥 맨날 가오만 잡고 있고 그냥 옷에 뭐 뭐냐면 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털면서 아유 옷 구겨졌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응.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는 거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러는 거지. 암튼, 음,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어, 어, 못 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못 되고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봐요. 또 이제 또뭘마음먹기 시작하네. 이 사람은 계속 마음을 갖다가 너무 잘 먹는다. <웃음> 이 드라마에 보면 꼭 이런 사람 하나씩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같아. 나이만 먹었지, 철딱선이 없고, 기는 팔랑귀에다가 가오잡고 다니는 사람. 음, 여러번 하고 헤어지고서도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선생님, 저그 인간한테 연락 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어, 이 카드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안 받아주지. 음. 하여간 받아줄 곳은 없어도요 어, 이 사람은 갈 곳은 많은 게 아닌가 싶어 네 이번 카드 리딩 어, 즐거우셨나요? 그 사람 아직 일으켜고 삽니다 저는 내일 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없이는, 음, 나 아니면, 나 아니면, 한강물에 빠져 죽겠다던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 그,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삶이 그렇게, 어, 여유롭지 못하지 못 않았던가 그게 뭐 물질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일 수도 있고 환경적일 수도 있고 음 그냥 막 힘들게 꾸역꾸역 살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인덕이 있어 가지고 어디서 일을 하고 있진 않을까 싶어요 그치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참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 고생을, 하, 어, 고생을 좀 많이 한게 아닌가 싶다? 음. 어디 보아요?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뭐 때문에 헤어졌어요, 여기는? 응?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 뭔가 갔다가 새롭게 시작했던 것 같아. 아니, 새롭게 시작다기보다 뭔가를 갔다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봐요. 마음을 먹었다. 어, 이제 저기 막 어, 그런 것 같아. 힘들더라도 한발한발 한발 가야겠다. 어, 정석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어, 옛날엔 정석으로 안 갔었나? 뭐 사이드로 갔었나요? 어, 하여간 좀그 저기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음 이게 뭘까요? 음, 이게 뭐지요? 왜요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에 비해서 어, 이 사람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좀 윤택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뭐, 어, 이게 솔직히, 결혼한 사이 아니면, 어, 결혼한 사이 아니면, 남녀 관계에서 내 여친이 윤택한 거하고 나하고는 별 무관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치. 내 돈은 내 돈이고, 니네 돈은 니네 돈이잖아. 어, 만약에 거,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만약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말이 달라지고, 어, 말이 달라지고. 어, 뭐, 암튼, 왜냐면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저스티스가 나왔기 때문에, 음, 어,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하고 헤어지고 누군가하고, 음, 힘들게 살다가 누군가하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힘들게 살아가 아,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스티스가 나왔다고 해서 꼭 저건 아니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저스티스가 나왔는데 여기 여, 여기에 어, 여기에 만약에 소드가 나오 여기 옆으로 소드가 나오면 이 사람이 조금 어, 뭐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긴 거지만 이거는 그 옆에 소드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지 뭐,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음,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많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객관적 객관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생각하고 임하지 않았겠는가 왜냐라고 하면 여기 여기서 나오는 카드도 보면은요, 음 그런 것 같아. 어, 뭐냐라고 하면은 어. 그돈 많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얻어서 편안하게 갈까 아니면 아니면 힘들더라도 내 능력 안에서 갈까 이두 개를 두고 고민했었던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아니면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이 있다던가 어, 갚아야 될 돈이 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뭘 줘야 될게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지금 제네럴이고 리딩 시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치, 여러분, 예, 이게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냥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누군가, 이, 여러분들한테는 주변에서 대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어, 꽤 있지 않았겠는가. 마음을, 뭐, 뭐, 혼자, 그, 헤어진 거 아니까, 뭐, 그, 뭐, 그냥, 어, 대시가 와도 여러분들은, 아휴 아, 별로 관심 없다. 어, 뭐 흥미가 남자한테 흥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뭐 이성 아니 남자가 볼 수도 있으니까 이성한테 흥미가 있는 게 아니라 딱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어,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 아이, 아니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관심은 고맙습니다. 어, 됐어요. 이랬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이 사람은요 좀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요즘은요 여 여자들이 더잘 나간다. 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진 진짜 그 어떤 탈렌트 같은 거 있잖아요. 호텔 주방장도 남자가 많아요. 진짜 잘하는 건 남자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민이 사는 데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여자 손길이 다 가야 되는 일들이 많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여자들이 요즘은 더 돈도 잘 벌고 사회생활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서요. 뭐 크게 뭐 저런 그런 거는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은 아니 아닌 게 아닌가? 음, 아니면 야, 저기 막이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아니면 그런 거지. 어, 이, 그 저기 막 누군가한테 관심을 보여도 이 사람이 어, 이사 관심을 보인다라고 해도 이 사람이 워낙 어, 뭐 가진 게 없다던가.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연애가 쉽지 않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생각이 많다. 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일이 그렇게 쉬, 삶이 녹록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도 이 사람이요. 구사일생으로 그래도 귀인을 만난 것 같아. 귀인을 만나서 그래도 이,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라 봐요. 어, 열심히 살고 있고 음 어느, 어느 삶에 대한 애착도 있는 게 아닌가 자신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아 요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렇게 막 허튼 허튼 짓을 하고 그런 걸로는 안 보여 지금 현재 그리고 어, 새로운 인맥을 쌓아 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밑바닥서부터 다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봐요 그래도 괜찮네요. 음. 오늘 주제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이, 여기 카드는 대체적으로 괜찮네요 어. 그렇게 하고 뭐지? 오 어, 이게 뭘까요? 이 사람 저기 뭐 연인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음 연인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음 그렇지만, 이 연인을 지키긴, 지키는 데는 조금, 어, 힘이 붙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경쟁이 많은, 경쟁이 많은 게 아닌가. 어, 경쟁이 많, 근데 그,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지금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이 사람 지금 레이다망에 안에 있는 사람? 아, 그니까 뭐, 뭐, 내가 관련된 그 직장 꼭, 이 같은 직장 내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자기 바운드로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 그런데 이 사랑을 지키기는 좀 어렵지 아니하겠는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 왜요? 라고 한다면은 어디 봅시다. 이 사랑을 지키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일 수도 있죠. 뭐냐라고 하면은 어, 사랑을 지키는 게 힘들다기 보다는 그거 있잖아요. 사랑을, 사랑을 해나가려면 내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기 때문에 뭔가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딱 꾸미지 못하는 느낌이다, 그래야 되나? 음. 뭐 발전할 수 있는 상황에, 이 사랑을 갖다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아닌 게 아닌가. 이 사람은요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중간에 어떤 사, 연인을 만난 것 같아요. 어, 연인을 만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지, 그 사람을 아끼, 아끼지만 아끼 지킬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생각이 많다 어, 그래서 생각이 많게, 많은가 보다 그 사람하고 어좀 마음 어 맞아 근데 돈도 없어 그래 그래서 이 사랑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갑다 싶어요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 잘되지는 않네 음 저를 생각하나요 라고 하면은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거가 자기가 이그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음, 그게 혹시 여러분이에요? 음, 아무튼 아무튼 이, 저기 막 들어보면 알겠지. 아, 오마이갓 왜요라고 했는데 이게, 이게 나와버렸어. Six co. 그게 혹시 여러분이에요라고 그랬잖아요. 응. 왜냐하면 지금 이 보조 카드가 지금 이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하고 있을 당시를 말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게 응. 이게 여러분들을 하고 있을 당시를 말하고 일에서 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에서 헤어지고 응. 그러니까 저기 막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서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더 봅시다. 이렇다면 좀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때 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싶었던 사람이 여러분이었나 보다. 음 그런 것 같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예,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누군가를 만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여기, 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에 대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한 스토리. 그 사람 잘 살고 있나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왜 헤어졌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헤어진 그 사람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싶었네요. 음, 함께하고 싶. 근데 왜 함께하지 못했냐면 이 사람이 계속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말할 수는 없었을 거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를 갖다 지킬지 못하겠다 말은 차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저기 막 자기가 어느 정도 입지가 굳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갖어 저기 막. 기회를 보고 기다린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은 입지가 다져지면 내가 여러분, 내가 너에게로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음. 어디 봅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둘중 하나야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됐던가 아니면 이렇게 돼서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살던가 둘중 하나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가 때가 되면, 때가 돼서, 내가, 어, 당당하게 너에게 갈수 있을 그날까지 열심히 뭔가를 갖다가 나름대로 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이 사람 괜찮은데? 음, 어, 그, 이 사람은 그런 것 같다. 이, 이, 그 일의 요령이 별로 없다. 없는 것 같다. 열심히, 열심히만 한다라고 봐. 어. 뭐, 잔머리 같은 거 굴리고 그런 사람은 못 되지, 못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래서, 자, 살펴보면, 지금도 여기서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의 성격이 다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 음.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요, 과거에 이래서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 싶어. 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어, 이 스토리는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닌가 그러, 예, 그래서 이게 굵직한 게 그거예요. 참 힘들게 힘들게 자기가 목적한 대로 간다. 그러나 그것이 더디더라도 정정당당해, 가, 정정당당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는 도중에 이 그런 거지 여러분이 안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면서도 이 복잡한 마음으로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막 너무 일이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가야 되나 어 가야 되나 내가 이 상황에서 너를 너를 갖다가 욕심을 낸다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그니까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느려요. 음, 이 사람은 만약에 기, 여러분이 기다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느려 그렇지만 어, 바람기도 없어요. 어, 좀 어떻게 보면 공 같고 답답해. 어,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가를 보고서 그렇게 성급하게 뛰어들고 좋아할 사람도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갖다가 좋아하더라도요 천천히 천천히 그냥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스타일이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 여자 입장에선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냥 와 그냥 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존심이 허락이 안돼 만약에 헤어졌다면 그럴, 그래서 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어 아, 그래도 너무 다행 아니에요? 왜요라고 한다면은 어 요즘엔 제 카드 보세요, 채다 뭐 바람 피고 양다리 삼다리 문어다리 막 어, 배신에 어쩌고 저쩌고 막 여자를 돈으로 사고 여자를 갖다가 사뭐 어, 개무시하고 이런 거 투생이었는데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 진짜 아름다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사랑했다면요, 어, 정말. 이 사람 진, 아, 여, 아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어. 아직 자기가 어, 목표한 목표체에 다달하지 못했어. 아직 뛰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요령이 없어. 꾀를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야. 깨를 본 스타일도 아니고 음. 코로나잖아 음. 경기 어렵잖아요 어, 힘 힘들다 그래도 기밥하지 않고 꾸준히 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 이 사람이 마음의 연인이 있잖아 언젠가는 내가 너한테 달려갈 거야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런다라는 거죠 불하고. 어, 음, 진짜 오래간만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 나왔네. <웃음> 어떤 분일까요? 선생님께 아름답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저거예요. 이거 봐봐. 여러분 카드 많이 봐서 알잖아. 여기 어디 바람기 있다고 어디 나와?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어, 그 사람 바람깨, 바람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카드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만 보고요 이 사랑에 박수 좀쳐주시다 어, 제발 잘 돼서 어, 원하는 진짜 아끼는 사람 음, 하고 알콩달콩 콩콩콩 예쁘게 살으라고 자 3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아니면 한강물에 퐁당 빠져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어디 봅시다. 잘 살고 있는지 음, 잘 살고 있는지 어디 볼까요? <웃음> 왜요? 라고 한다면 글쎄요. 오호, 이게 뭘까요?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참 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요? 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 참. <웃음> 음, 음. 난감하네요. <웃음> 나온 대로 액면 그대로 해요? <웃음> 액면 그대로 하면 웃을 텐데? <웃음> 안 웃을 자신 있어요? 어디 한번 배워볼까, 액면대로? 자, 처음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헤어져가지고 뭐뭐뭐뭐 어, 뭐, 뭐, 뭐, 중간에 어떤 뭔가는 있었겠지. 근데 지금 잘 살고 있나니까. 응. 어. 저기 막 밤에 봤을 때는 정말 이쁘고 어, 진짜 실루엣이 좋은 줄 알고 뭐, 여성 여, 여자 여자스러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깐 기차 화통을 삶아먹었나? 와 무슨 여자가 장군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 내가 뭐 속은 것 같고 내가 뭔가 당한 것 같고 아, 좀, 아,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 좀더 안정된 관계로 좀 오래 사귀고 싶었는데 그 꿈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물거품이 돼서 어떻게 돼서? 음. 아 그냥 뒤돌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냥, 그냥 카드 그냥 내용 그대로 본 거예요. 너무 초딩초딩하죠? 음. 암튼 자 보조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정말 그런 건지. 음. 보조카드 한번 뽑아 봅시다. 이 사람이. 음. 나 님은 한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하더니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떻게 사나라고 보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 그런 거지 어. 그래 어, 뭐 어차피 일은 이렇게 됐고 나도 새로운 어 인간관계를 갖다가 형성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한테 득이 될만한 어, 이제는 그런 거지 나이 이, 이 이게 연애를 갖다 처음 할 때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몇번 했다 실패하고 했다 실패하고 나면서부터 노하우가 생기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런 어떤 경험의 바탕을 입어서 앞으로 시작해야 되는 사람 은 어떤 사람이다 그치? 나 조금 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음, 좀, 그, 감정대로 하다기 보다는 어떠한 현실적인 사람을 갖다, 현실적인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이 사람들, 이 사람은 생각했다라는 거지. 음, 어떠한 신기루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인 것을 갖다가 택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솔직히 그것도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상 아닌가? 뭐 되고 싶다고 되고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나지면 이 세상에 못 만나고 혼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만나고 다 행복하게 다잘 다 살고 있지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어~ 그래 그것은 네 생각일 뿐이고 음~ 네생각 뿐이고 좀더 현실을 갖다가 어,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거친 다음에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도 하나의 신기로였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지 어, 아까도 그랬잖아 만나고 싶은 대로 다 만나지면 뭐 이러고 살고 란지 있겠나 안 그렇지 저도 이러고 살겠습니까 <웃음> 아니 그렇습니까 응, 그런거예요 뜻대로 이 세상만서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어디 봅시다 흠. 이 사람이 참 음, 왜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떤 갈피를 잡지 못한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나온것 같아요 갈피를 잡지 못했다라고 봐요 음, 뭔가는 그치나 이두 사람이 헤어졌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다 따로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방향을 못 잡은 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뜬것 같아. 방향을 못 잡았다. 어. 에휴, 에휴, 아무리 달밤이라도 옷을 벗고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누군가는 너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겠니? <웃음> 아이고, 음 맞아요. 근데 그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요. 이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내 아까도 그랬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 세상에 어 못만 나. 내 짝을 못 만나서 외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거는 어디까지나 순전히 얘 마음이고 이 사람 마음이고 현실은 그이 사람이 조금 유혹에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유혹에 약하지 끈기도 살짝 떨어지는 면도 있고 유혹에 약하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지금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내가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이거 갖다 고수해야 되는 거잖아. 어. 그렇지는 못한 거 같아요. 음, 그렇지는 못했다라고 봐. 아, 왜 그랬냐고 라 하면 음. 아, 헤어지고 나서 마음만 실질적으로 이랬지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영 딴판이네. 음.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지 하는 거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라는 거야. 다른 거야. 음. 이 사람이요. 어,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조금 이게 원래 이 사람이 이랬었던 건지, 이랬었던 건지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뭐어 또한 목표가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 조금 방향이 굉장히 어, 현실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음, 현실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 여러분하고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그래도 이성들하고 어,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나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음, 나름 자기 나름대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지만이 사람이요 어,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현실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원래 현실적이었던 사람이 아닌가? 음, 원래 현실적이었던 사람이 예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가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겠고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사야겠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 어, 어쩌고저쩌고 해고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뭐 다른 이성들하고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뭐뭐 뭐 호프도 한 술도 한잔 마시고 뭐 맛집도 찾아다니고 이랬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 조금. 어떻게 보면, 어, 알뜰살뜰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 또, 그, 뭐라 하자, 어, 너무, 짜. 어, 짜. 어, 자린고비 냄새가 탁 나. 어, 짜. 그러다가 보니까, 하...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여러분 생각이 조금 나기도 한다라는 거지.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 좀 집착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사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연인이 아니었나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 여러분하고 좀 오래 사귀었나요? 어, 오래 사귀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봐요. 그렇게 때문에 으,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누구를 만나도, 만나더라도 여러분을 갖다가 능가할 만큼의 어떤 사람은 못 만난 게 아닌가? 어,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정이 조금 깊었지 않을까 싶어.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또 밥값도 내야 되고 술값도 때 때로, 뭐 때론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아깝다. 지 않았나. 어, 아깝다. 돈 쓰는 게 아깝다. 어, 그래서 음, 그래도 내연내 내 연인하고는 그래도 이랬었는데. 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영 다르다라는 거지. 내가 생각했던 어, 내가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았었나, 라는 걸 같다가,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느낀 거예요. 어, 그래서 잘못 헤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살살살살 드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나온 것 같아. 음. 여러분들하고 헤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음, 그런 거지, 좀 못마땅하고, 어, 나긋나긋하지도 않고, 그래서 못마땅했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헤어졌는데, 어, 실질적으로 나아보니까, 그게 좀더 인간적이고 그렇, 그렇,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인간적이지 않았어왜 나와보니까 너무 뻔하지. 어, 자기만 자기만 현실적인 게 아니야. 나와보니까 밖에 있는 애들은 더 현실적인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그때 너무 성급했나 라는 생각도 든다 라는 거지. 음. 밖에 나오니까 노곤노곤 하지 않지 왜냐면 여자들이 그래요 어. 그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그런 여자 많잖아 어. 뭐 어떤 여자 어. 뭐.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놀고 쓰고 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어, 하, 그, 그런 여, 그런 사람들하고 가끔 이렇게 어울려서 놀면 놀수록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더 나는 게 아닌가? 우리 파랑새는, 어, 그래도 이랬는데, 우리 파랑새는 이랬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그 여러분, 이게 추억이라는 게 하나둘씩 이렇게 쌓여가잖아. 그게 무시 못해. 음, 그게 무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걸 갖다가, 어, 조금 후회하는 것도 좀 묻어난다. 여러분들하고는 그래도 있을 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음, 인간적인 면도 있고, 어, 이 사람이 그런 걸 갖다가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눈치는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 뭐, 뭐, 딴 사람하고 잔 거, 잔 사람 싫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꼭 잤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 안 잤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 이 4번 카드를 보면서 한두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후회하면서 나가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걸 후회하면서 딴 사람하고 마구잡이로 자면서 그게 후회가 될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어. 어느 정도에게 놀다 보면은 터치나 스킨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그 그 사람이 좋아서냐 그건 아니고 분위기상에 따라갔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느낀 걸 느낀 게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 비교가 돼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은 흥청망청 까다가 아니거든. 음뭐다야 그렇게 습니까 선생님 저 흥청망청 까단대요라고 또 손드는 사람 있으면 나 곤란해. <웃음> <웃음> 어, 어, 여기서는 이게 여러분인 것 같아요. 어, 흥청망청 까다는 아니잖아. 음, 좀. 성격이 남자 같은 그런 부분은 있어도 막 흥청망청에다가 여우짓 하고서 막 그런 까다는 아니지 싶다 카드에서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인정이 있다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약지는 않아 약지는 않았지만 인정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여러분들의 그런 점을 갖다가 어,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어,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하고 헤어질 그 당시에 그게 조금 못마땅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조금 꽁 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은 화통하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어이씨! 하고서, 어, 어 어쩌다 보니까 헤어졌는데, 이 돌아서서 나와서 어느 정도 지내다 보니까, 그게 다시 그리울 줄이야.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그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지. 어, 그게 그래. 렇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어. 여러분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신으로 보인다 그래야 되나 어, 이뻐 보이기도 하고 여자 여자스럽기도 하고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알뜰살뜰 할까 야물딱 어, 찌고 그렇게 보이는 거야 어, 이 사람 눈에 그렇게 보여요 음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 있었을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고 있어. 다 엎질러진 물인데 어.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달라질 달라지겠는가라는 거죠. 이미 헤어졌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지도 못해 왜 그러냐? 라면 또 자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듣기 싫어! 이럴 수 있으니까 어. 응? 한번 갔으면 그만이지 뭘다 하시고 겨우, 겨우기는 겨 응,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가지 가고 싶어도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 왜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은 어, 여러분 네, 그런 인정, 인간 따뜻함 이런 거를 갖다가 어, 생각한다라는 거지. 왜냐면 나와보니까 어, 여러분들을 헤어져 보니까 밖에 나와보니까 그런 따뜻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어, 그리고 뭐지? 물질주의그고돈 없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세상이 되버렸잖아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 같다 그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잖아 이거 봐 타워 나왔잖아 끝났잖아 뭐 어떻게 가서 이제 와가지고 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냐고. 이 사람 뭐 하고 사냐고요? 그냥 그렇게 멀리서 여러분한테 어어 저기만 돌아갈 수있을랑가라고서 기회 기회가 올란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란가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렇게 하고 그 여러분들이 이 그런 거예요. 가면 분명히 쌍욕할 텐데 싶기도 하고. 야, 일단 가고 나서나 얘기해. 쌍욕을 먹든 그거는 그때 문제지. 그걸 지금 걱정,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가고 싶으면 가. 욕 먹을 때 먹더라도. 안 가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예 기회도 없는 거야. 가면 반반이야. 어, 되든가 안 되든가. 안 가면 안 되는 게 100%야. 그 50%의 기회도 없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니? 응. 어. 안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저는 그 사람이 오는 게 싫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응. 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진짜 잘 지내고 있거든. 응. 어. 여러분들은 융택해요. 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뭐지? 그런 거 있어요. 베풀 때는 착 베풀지만, 그렇다고 막, 막, 어. 뭐, 영끌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거는 딱, 자기 관리가 좀잘 되는, 금전 관리서부터 이런 게 굉장히 잘 된다 그래야 되나? 음, 똑 소리가 나요. 음, 똑 소리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 멀리 있으면서도 너무 여러분들이 사랑스럽다라고 봐. 음, 사랑스럽다. 이쁘다. 어,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썸앤쌈인가 거기서 보면은, 이쁘다. 뭐, 이런 거. <웃음> 그런 것 같아 어, 가고 싶어 죽겠다. 이 사람 마음에서 자꾸 여러분이 이뻐보여 어. 어, 이뻐보이고 음, 진작에 그러지 어. 어쩌면 연락이 어, 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어, 연락이 간 사람도 있다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세상에 나와보니까 어, 너만한 여자가 없더라 어. 그러니까 이난 결심했어 오, 그런 거지 나 결심했으니까 어떻게 안 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이제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 남자가 자존심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좀 그런 그런 거예요 좀 네가 나를 갖다 내 손을 잡아서 좀 이끌어서 좀 그래 잘왔어 이래 주기를 이래 주기를 갖다가 바란다 그래야 되나 어, 이 사람은 좀 그래 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그 뭐지 남자들처럼 어 자기야 미안해 어, 내가 내가 내가 죽일 놈이어서 내가 그때 머리에 뭔가 어, 머리에 뭔가 맞았었나봐 내가 미친 놈이지 자기 낮은 용서해줘 얘는 그 성격상 그거는 안돼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줘야지 이 사람이 어,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존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될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될 거야. 어디 봅시다. 이 4번 카드는 그래도 음, 4번 카드는 나쁘지 않은데요. 마, 여러분 재회기를 기다리신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느정도 연락이 오면요. 은 그냥 손을 내밀어 주시면 음.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재회를 원하신다면 그냥 손을 이 사람이 만약에 연락이 왔을 적에 그냥 자연스럽게 밥은 먹었냐?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될 거에요. 손잡아 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손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밥은 먹고 사냐? 라고 하면은, 음, 그, 밥이나 한끼 먹자. 그러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 저는 싫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냅두면은, 음, 미련 속에, 이제, 마음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떠나겠지. 음, 마음으로 돌아봐요. 에이, 막 이렇게 빨리빨리 성급해 그래? 그래 그럼 난 간다 하고서 픽 그렇게는 못 간다라는 거지 미련이 미련이 남아서 자꾸 마음속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가것다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또다시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